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영!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콘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유료 광고 표기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드디어 헌터팡영상 세 번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광고주분덕 아닙니다. 바로 곰파이분들 덕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리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목소리> 더!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제가 광고를 받을 때 사실 제 영상과 결에 맞지 않은 광고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결에 맞는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 광고가 뭐냐면요. 따라라라라! <웃음> 세텐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낚시 또는 캠핑의 필수템인 워터저거와 낚시인들의 필수품 쿨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두 가지 기능을 또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송어 낚시를 갑니다. 거기서 회도 뜨고 더 많이 잡으면 잡아와서 은혜랑도 추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송원낚 시터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미리 워터저거에다가 물을 담아갈 거예요. 어떻게? 틱탁 열어버서. 어, 노노노 노노노 노노. 쿨러에다가는 제가 또송원낚시터에 가서 회의를 직접 떠먹을 거기 때문에 아이스팩 두 개만 담고 자, 요 싱싱한 야채를 드랍더 야채 넣어서 한번 가져가서 송우회랑 축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탠리 워터 저거는 얼음보관 시 최장 48시간 보냉 유지는 최장 13시간까지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수도꼭지가 분리가 가능해 가지고 따로 세척하기도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쿨러는 최장 36시간까지 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낚시 같은 걸 계속 서서 하다가 안고 싶잖아요. 자, 그럴때 의자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이 요렇게 앉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 이. 그러려면 지금 바로 송어를 잡으러 낚시터로 가야 돼낚시터까지 4시간 롯나머로 혼자 멀기 싫어요 같이 롯나머러요 레스고자 여러분 이제 송어를 잡으러 도착을 했는데 송어는 아침이랑 해질력쯤에딱 물거든요 근데 어제 도착하니까 어두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낚시터 근처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7시 에 일어나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혜랑 같이 왔거든요 은혜야 아니야 형, 송어 잡아봤어? 나 저번에 꽝 쳤어. 대라다 했다. 일단 한번 잡으러 가볼게. 요 오늘 절대 꽝 치면 안 돼. 어제 밤에 가지고 모텔비 형이랑 같이 날렸다. 너만 믿는다. 나를? 나도 형을 믿고 왔는데? 우리 서로 의지하자. 의지가 될까? <웃음> 아 잠시만요, 여러분. 근데 야채를 제가 가져왔잖아요. 야채 지금 여기에서만 16시간 이상 있던 것 같은데. 미안해, 야채야. 막 시들고 이러면 어떡해요. 롯나 싱싱하지롱? 버려버섯? 바다버섯? 자, 여러분. 이제 송어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으면 저 광고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잡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일단 채비 먼저 설명드릴게요. 메탈이라고? 아니야, 스푼. 스푼. 테스트였어 이 스푼이라 그러는데 알록달록하는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얘네들이 아, 아. 근데 얼마 전에 실패했다고 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스푼으로 여기서 루어 낚시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떨어져. 어. 알아는 시간이 있어야 돼. 3초. 3, 2, 1. 탔고, 천천히 가마. 입질 않아? 방금 처음 보여준다며. 편집편집 편집. <웃음>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냥 막 물어버리거든, 애들이. 지금이 피딩 타임이거든요. 딱 아침. 제가 그래서, 목도 나가 있고, 얼굴도 부위 거려가지고좀 보고 얼굴 보세요. 론나 잘생겼죠? 뭐야? 내가 보고 왔네? 이게 액션이야. 보여? 오, 물고 오, 기가다 아!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대상 어정마다 다른데, 송호 같은 경우는 릴링을 빨리 하시면은, 얘네가 못 쫓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되고, 바다 물고 중에 삼치 이런 애들은 동체 시리그 좋기 때문에 릴링을 있는 것같으시면 됩니다 아 낚시 유튜버 다 됐다 너 낚시 유튜버라니까 가능성을 봤어 너한테 나 낚시 싫어해나 <웃음> 한번 던져볼게요 보여줘 이거 뭐야? 야야 이거 송어야 송어 바로 내려 내려 츄베르 츄베르 제발 물어 물어 물어 제발 이렇게 또 유일단위 애들은 안 물어 쟤네 영업상 알바야 <웃음> 오야 송어 뛰었어 송어 뛰었어 지금 송어가 엄청 많이 뛰거든요 근데 잡히진 않고 있어요 지금 딱 3시간 내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안 그럼 밤까지 기다려야 돼너 늦게 가도 돼? 아니 은혜씨한테 처맞잖아어대처 맞아.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랑 보건현서둘다 같이 전력에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었어. 잠깐, 없어. 배 어, 어, 걸렸네. 짠, 걸었습니다. 드디어. 에이, 일로 와봐. 어떻게 어떻게? 이거 참, 참, 제발 제발 빠지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그렇지. 오케이. 너 내가 낚시 유튜버라고 했지? 아, 여기 뭐야? 왜하에 사람들이 손으로 잡아서 그래. 다 하... 손으로, 손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 화상 입은 거구나. 그치 그치. 먹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알 싸고 있어. 쌀 건가, 어 번식해, 번식해. 진짜 미안해. 그래도 먹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거는, 어이구, 싱싱해라. 여기 어, 쿨러에다가, 어, 이거 자, 뭐야? 어, 야채, 야채. 이따가, 회무침, 여기서 회도 떠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너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 아니잖아. 너무 광고 티내지 말자. 너버서.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야채 밖에 둬도 괜찮을 거예요. 어때? 어디서 가져온 거야? 집에서 가져왔어. 지금 16시간째 쿨러에 있었거든. 싱싱한지 한번, 간별 한번 해주세요. <웃음> 어때 싱싱해? 이거 그냥 바로 가져온 건데 왜 이렇게 맛있어? <목소리> 너무 광고 티내는 거 아니야? <웃음> 광고 주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잡아볼게요. <목소리> 지금 낚시 유튜버 왔습니다. <목소리> 오, 이야, 이야, 이야, 제대로다 얘들. 저, 저, 저. 추로비, 일로 와라.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사이즈 말도 안돼요 여러분. 상쾌. 상추 먹으니까 나오는 거야? <웃음> 광고 들어오겠어? 상추 광고. <웃음> 야, 야, 야, 좋은 거, 여러분. <웃음> 어, 아니, 광고 아니, 아니, 들어오겠는데? 콜라 열어봐서. 치룩치룩 열어보려. <웃음> 오! <웃음> 진짜 근데 사이즈가, 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형, 왜 실패했어? 그때 낚시도 이상한 데간거 아니야? <웃음> 원래 포인트빨이 중요한데, 그때 내가 못한게 아니야. 절대로. 너한 마리 잡으니까 일사다 잡아서. <웃음> 자, 여러분,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물었다, <웃음> <무릎다>, 물었어. <무릎다. 웃음> 우와. 오, 야, 탈지 마, 털지 마. 치룩치룩! 그어 좋은데 오늘 우와 입에 정확히 걸렸어 어자여러분 얘도 바로 킵하도록 가겠습니다 들어가라 오, 오 예.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 아, 나도 모르게 막을 뻔했어 <웃음> <웃음> 광고좀에 죄송합니다 광고 말도 돼요 다다봐서나 이제 두 마리 잡았으니까 앉아서 쉴게 의자가 없어 여기 여기 의자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야 이거 부서져 아, 야니 네 무겁잖아 90kg. <웃음> 굳이 여러분, 낚시 의자를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면은 바로 걸려, 그냥. 쭉나 이번 캐스팅 잡는 거 보여줄게. 잡히면 레전드지, 뭐. 지금 송어가 계속 쳐가지고 엉덩이 마사지 기능도 있거든요. 아, 진짜? 아, 왔어, 왔어. 야야 이거 어, 진짜로? 불화야. 아, 얘한테는 아, 맨날 속아. 오늘 목표 원래 몇 마리였지? 한 마리씩 가져가기로 했잖아. <웃음> 목표였지, 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낚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저기 보시면은 송어를 방류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방류 타이밍이야. 방류 타이밍에 무조건 걸리잖아. 100%! 자, 그럼 이제 저거를 저런 식으로 펴가지고 물고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물고기 미끄럼틀이구나. 아이참 송월했게도 복 받았네. 저거는 티익스프레스인데? 아 잠시만, 근데 보고용 아, 어디 있어? 아형 어디가 어디가? 갔... 에? 하하하하 내려와 내 광고야. <웃음> 내가 목마르지 않아? 입이 지금 허예 형물 있어? 저기 봐봐 얜또 뭐야 이게 뭔데? 가서 마셔봐 눌러봐서 음, 정수기야? <웃음> 오 광고 들어오겠는데 상추광고 이거 한번 볼게 한마들어 <웃음> <웃음> 너무 광고다 나도 마셔보자 <웃음> 아니 물 맛이 거기 서 거기지 달라 아유. 달라 먹어봐 아니 뭔물 뭐, 맛이 거기서 오바하고 <웃음> 야 <웃음> 맛있네. 탈락. <웃음> 자, 지금 보시면은 사장님이 저렇게 송어를 지금 방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빨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계속 던져볼게요. 와서 <웃음> 왔어.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와, 야, 이거 뭐야? 치룩, <웃음> 치룩. <주루, 주루>. 그렇지. <웃음> 야, 후킹 기가 막힌데? 아, 나 액션 알았어. 아, 진짜 잠만 하는 게 아니라. <웃음> 낚시 유튜버 다 됐네. <웃음> 오, 비린내가 안 나네. 한번 컷 해봐. <웃음>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보관은 또 싱싱하게. 광고 참 잘하세요. <웃음> 근데 여러분, 광고. 이거를 떠봐서 진짜 이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뭐, 유명해. 아, 유명해. 어, 나 좋아하는 거야. <웃음> <웃음> 스탠리 광고 주 보거용도 참 잘합니다. <웃음> 어 버섯? 더 잡을래? 더 잡아야지. 바아 버섯? 잠가 버섯? <웃음> 그물 금물 아니야 금물이야. 형 그물이야 여기서 그물 걸기 쉽지 않은데낚싯 대테스트 <웃음> 오우어님 낚시대 우 어우 어우 어왔어왔어 야, 어야 어우 어우 어우 았다했잖어 야, 야, 야. 어우 어어 <웃음> 아! 아 바닥이었나? 어 어우 어우 어었닥아어었던우어은데어 이게 뭐어 남의 줄을 잡았네. 개바어 같았네. 어 조금. 개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한 어우 어한어 야씨디스코스 이게 재밌어 수영 한번 길러봐 엄마가 얌생이 갔다가 하지 말래 어머니 나한테 하신 말씀이지? 엄마 곰팡이 <웃음> 던더팡 피딩 끝났어 가자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딩 타임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아침 7시에 왔을 때는 잘 물었잖아요 그때가 딱 피딩 타임이고 그다음 피딩 타임이 해질녘 그때야 되는데 해질녘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4마리 잡았잖아요 충푸 나거든 은혜야 미안해 자그래서 지금 한 마리만 딱 회로 뜨고 바로 한번 신선하게 야채 있죠 고거랑 축배를 해볼게요 형 회뜰 줄 알아? 낚시 후투바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야외에서 바로 회를 뜰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잡은 래기로 하는 게 낫겠지? 당연하지 <웃음> 저기 선생님 피세요. 선생님 사오기 형좀 피워주세요 어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제가 참고로 민물회를 잘안 먹긴 하는데 송어회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먹어요 자 여러분 그럼 얘는 이제 회를 뜰 거고 나머지 애들 있죠 얘네들은 저랑 보고회랑 분배해서 집에 가져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다나버섯 오우 칼잘 드는 거 샀네 장비병 어우 <웃음> 피자 여러분 이렇게 피가 많이 날 때도 한번 씻어줘야 되잖아요 뭘로 씻어요? 워터죠 파야 <웃음> 아니 워터야 용량이 커가지고 여러분 물 계속 써도 계속 나와 자 머리 필요 없으니까 자를게요 그냥 자 머리 라삭 자, 내장 싹다 빼서 버릴게요 자 이때 잠깐만 야야야 야, <웃음> 안돼 월드저그 야야야야 월드저그 좋아 야, 물이 양에 많 야야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엄청 미끄러워 <웃음> 얘가 오, 기... <웃음> 비늘 쳐야지. 오우 시원하다 뭔가. 삭와 <웃음> <와우 웃음> 오우 쉣. 비닐 봐봐. 자 여러분 이게 렇 비늘까지 싹다 쳤으면은 자 이제 회를 떠줄게요. 여러분 색 보세요. 그냥 연어입니다. 연어. 여러분 겨울에 이제 얼음축제 이런 데 가시면요. 송어 회 떠서 팔거든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무슨 무슨 살일까? 뱃살 배살 맛 없어? 원래 생선 배살이 제일 맛없잖아. 배살 뭐? 요새 누가 먹어? 그럼 검은도에서는 배살 다 버린다고. 야. 아우 야오 좋은데. 손잡이.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 오.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차! 이때까지 영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어, 껍질. 어나 여태까지 오늘 콘텐츠가 제일 힘들어. <웃음> 자 가운데 빼 있거든요. 그거까지 딱 제거해 줄게요. 오, 자 이제 회를 썰 건데 제살 아시죠 형님? 아유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들어가라. 와, 아 이거 진짜 연어 같고 조금 머리서 보면 수박 같기도 해. 형, 송어 회 그렇게 먹으면 맛 없어. 뭔데? 저기 콜러에다가 어? 들고 왔잖아. 뭐? 야채. 회무침 해 먹어야지. 자, 여러분 이 신시간 야채를 섞어가지고 초장이라 해서 회무침 할게요. 아, 요도 칼로 썰어주시네. 가위가 없어? <웃음> 요정도면 어. 야야 잠깐 잠깐. 아 진짜 아, 암살 실패. 아니 이건 칼 쓰는 게 아니지. 이거는 손맛이지요. 송어 손맛 비린내 손맛. 으아 씨. <웃음> 우리 같이 먹는 거지? 아이씨. 나 그리고 로고 조장. <웃음> 롤롤롤롤롤 롤. 이야 기가 막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살점 하나만 들어오세요. 야 이거 연어 아니야 그냥? 먹어볼까? 어 먹어봐 한번 먹어봐. 트름 트름. 아, 이지 아 진짜로? 개맛있어 아 진짜로? 능성어급이야 거짓말해 진짜야 먹어봐 어떻게 능성어 먹어 그래 능성어는 아니지 아 진짜 먹어봐 우와 이거 개두껍다 야채 해가지고? 야, 야채 안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럼 난 야채를 해야 돼 왠줄 알아? 광고잖아 <웃음> <웃음> 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맞지? 우리 능성어 잡았네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 와. 흙안 씹혀? 흙안 씹히는데? 왠줄 알아? 왜? 워러저그 아 워러저그 <웃음> 런던 빵 빨리 와서 앉아 어어 형그 어. 의자 치워줘 왜? 내 의자 있어 아나 진짜 <웃음> 광고 제대로 하는구먼 아, 저는 할때 너무 티내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는 근데 이미 먹어봐가지고 사실 더뭐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고 하나씩 먹자 아형 야채 안 싸먹었구나 이게또 양양에서 온 야채이기 때문에 아, 맛있을 그렇지. 거라고 저는 이번에 야채 안 하고 먹어볼게요 하나 둘 초베르제맛있어 와... <웃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어때게야채를 먹으니까? 야채가 아삭아삭 거리네 광고주님 <웃음> 야채가 아삭아삭 거려요 우리 보고용 하나만 주세요 <웃음> 아 맛있다 <웃음> 자저 야채 감싸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초베르와 <웃음> 깻잎 먹었어? 우와, 미쳤어 깻잎. 와, 상추가 아니라 깻잎이라 먹어야 되는구나. 깻잎 향이 장난이 아니야. 이봐, 다 깻잎 찾고 있는 지금. <웃음> 추루추루 팔 거야, 추베르 팔 거야. 나은둥이야 하나, 둘, 셋. 추루, 추베르. 아 진짜 맛있는데? 야채랑 같이 먹어서 청량감이 좀 있어. 광고 들어올 것 같아. 어, 상추 광고. <웃음> 상추 재배하시는 분들. <웃음> 자, 여러분 마지막 한점 해가지고 벌써 다 먹었어?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추루베르. 하 <웃음> <웃음> 마지막에 좀한번해 하려고 그랬는데 와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돼 행복하다 <웃음> 테레비리 계속 송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제가 쿨러에 보고형과랑 나눠가지고 아주 고이 모셨습니다 바로 꺼내볼게요 어때 싱싱하지 왜 싱싱할까 그건 바로 스탠리 쿨러 덕분야 으손개 싫어 제가 여기 오는 동안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아까 잡았을 때랑 상태가 변함없어요 냄새 같은 것도 이게 사실 상온에서 장시간에 노출이 되면은 비린내가 굉장히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다무슨덕이라고요 은혜씨? 바로 스탠리크 <웃음> <웃음> 광고 많이 주세요 은혜도 소어 낚시 가가지고 한 마리 그때 잡았지? 내가? 아 맞다 너 낚시 개 못해가지고 내가 잡았구나 아 맞다 맞다 미안 미안 아니야 소어나부잡 어? 다 봤어. <웃음> 뭐 단기 기억 뭐 어, 그런 어, 거야? 어? 다 봤다. 그래 너 잡았잖아. 어. 평창 송어추제를 갔을 때 원래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얼음이 안 얼어서 월풀장에 송어를 풀어놓고 낚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보다 은혜가 훨씬 더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지막 집에 갈때 은혜가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깨 아무래도 개큰페프스 <웃음> 박태환, 그리고 유명한 수영선수 누구 있지? 뱃이씨 <웃음> 자, 그럼 어쨌든 요 송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이렇게 빛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송어가 아닌 무지개 송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외래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외래종을 잡아서 뭘해 먹을 거냐? 저번에 은혜가 개뻘해서 망둥어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던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파비오트. 그렇지, 파비오트라는 프랑스 요리가 있는데그 요리는 사실 요런 송어나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 받고 있는 농어 같은 걸로 요리를 하는 건데, 연어 아니에요 농어도 아니야? 연어. 어? 농어. 연... 농어. 연... 농어. 연...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내가 농어 할테니까 그냥 뺨 치고 끝내자 알았지? 연어 외쳐 외치냐고자그서 일단 뭘 해야 되냐 바로 목욕하라 갔다 허이 두이 서이 프라이 그래 그리고 바로 오뜨야 브라시자 일단 먼저 이 녀석이 비늘을 조져 줄게요 조져 조져 조져 조져 근데 어차피 껍질 깐는데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 맞아 오 맞아야 내가 일부러 지하하하 여러분 이 비늘에 굉장히 많은 병균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비닐을 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늘을싹 벗겼으면 여기 위에 있는 지느러미 있죠? 자 요런 거아 오늘 조금 나대네 온틈 나 도와주는 거야 진짜 고마워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안 도와줄까봐 무릎 한번 꿇었거든요 진짜 고마워 이거 뭔가 귀엽지? 꼬리 지느러미 그지 잔인하게 나사오손두 개다 <웃음> 이거 어떻게좀 귀엽지 뭔가 음 잔인하게 나사자 이렇게 비늘이랑싹 다쳐졌으면 대가리 먼저 까줄 겁니다 자옆 옆. 옆에 겨드랑이 끼고 <웃음> 고마워 저 오늘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은혜가 저도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나댄다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어잘해야 <웃음> 되네 그럼 너 라삭 아주 크게 할수 있어? 하나 둘셋 라삭 <웃음> 남자랑 같이 사는줄 알았네 자르러하고 머리 바로 떼주고 라삭할 때너큰 소리로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큰 소리로 하라고 해요? 너는 발성이 지새끼만 해가지고 너 근데 동료들 사이에서 발성 안 좋다고 속났잖아 달묘 배디맨 너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못 듣는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웃음> 거기서 더탈모 났어 <탐을 웃음> <왔어. 웃음> <웃음> 제가 여러분 저 먹는 목소리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질릴 수 있는데 너무 커져 버릴까봐 제가 먹는 거예요 일부러 아 이게 약간 먹어있잖아 맞지 그럼 줄어볼게아 <웃음> 방금 <웃음> 내가 생각해도 내 표정 괴롭때담 맞지? <웃음> 그렇지? <웃음> 너 해봐! 하나, 둘, 셋! 아, 나안 돼. <웃음> 한번 해봐! 장비하지 마! 광고 또 들어온다! 하나, 둘, 셋! 아! <웃음> 자, 안에는 내장 네 싹다 빼줄게요. 워터, 야! 다 빼버려! 싹다 싹 다, 다 빼버려! 빼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다 손질을 했으면요 파피어트를 하려면 무조건 포를 떼야 됩니다 생살을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갈비뼈 위를 타고 라사 짜라란 <웃음> 완전 연어살이지 왜 <웃음> 잠깐만 은혜야 너 연어 싫어하잖아 근데 왜우왜 이랬어 그니까 다들 연어 좋아하길래 <웃음> 어우, 불당해. 소외감 당하기 싫어서. 어, 나 연어 먹는 척 해, 지고 연어 먹으면 토하면서, 화장실 가서 토해? 몸으로 몸 하면서,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여러분. 어? 그래. <웃음> <웃음> 근데, 파피어트가 다 하면은 양이 많아서 어차피 제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반쪽만 하고, 반쪽은 장모님한테 람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야 예? 결혼이 장난이야? 장난 아니라서 짬처리 하는 거예요내 장본님한테 <웃음> <웃음> 자 여기 보시면 소리 잘 들어보세요 스윙 <웃음> 니네 라가리 소리 말고 잘 들어보세요 스 <웃음> 디젤 아 진짜 하지마 광고자 넣은 애야 우리 둘이 촬영하면 괜찮은데 광고면 하면 안돼 알겠지? 아 알았어 스윙 <웃음> 어, <오케이. 웃음> <저> 광고주님 <웃음> 죄송해요 돈안 주셔도 돼요 광고 안 할게요 그냥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싹 날려줄게요 아낌없이 과감하게 그렇게 따를 거면 그냥 따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런 거 뱃살 조금 있는 거 먹어서 뭐해요 맛만 있지 플라야 그래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 껍질을까지겁니다 여기 딱 해서 밑으로 깔고 뭐를 해요? 어기야기어기야기야기어기 여기 야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십사무라이. 여기는 여러분 일부러 좀 남겼어요. 이쪽에 좀 그렇거든요. <웃음> <웃음> 넘어가 오늘 컨디션 안 좋다니까. 그리고 여기 만지면은 여기도 뼈가 있어요. 뼈 소리 한번 들어봐요. 드르르르. <웃음> 알리발 안 할래. <웃음> 자요뼈 있는 라인을 싹 타, 타, 타가지고요. 룩삭룩삭 자른대요. 롯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라인은 과감하게 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싹다 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팝키오트를 만들 건데 라삭 사무라이 광고진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예 맹살이에요. 아 맹살이 이래.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삼살. 순살. 끼야, 생살. <웃음> 자 그래 요거는 외킨 던져버서. 자, 일단 물기를 한번 쏴 빼줄게요. 다당 당당 다당 당 당. 이 표정 진짜. 심... 음. 아! <웃음> 오늘 차 타고 4 시간 동안 오면서 연습한 표정인데 은혜 빡치게 하려고. 아싸 성공했다. 음. 음. 음. <웃음> <웃음> 어디 땅속에 서할것 같아. <웃음> 너무 심하잖아. 자 여러분 송어를 키친타올에 물기를 없애는 동안 파피오트에 송어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속기재들을 들어갈 건데 일단 롱이호일 뜯어버서 눈에 개빠졌죠. 아무것도 안 하죠. 깔아버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깔아버리고 썰어줄 겁니다. 머를 레몬을. 라삭. 라삭. 레몬을 넣는 이유는 레몬이 생선의 잡내를 조금 잡아주고 향을 좀 좋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레몬들을 아니요. 먼저 오일리고 오일을 깔아주세요. 네가 뭔데 나 판단해? 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나 판단해? 레몬을 오리고 올리 알도 아, 네. 못 하는 게이야 <웃음> 올리브유를 먼저 한번 빨아줄게요. 얼마나요? 해 여기 좀 당기게. 오많이해야 되네. 레몬 이렇게 깔아주면 돼? 응. 자, 여러분 여기 레몬 위에다가 송어. 오오오 들어간 거 넣은 거야? 송어를 자요런 식으로 그냥 보면 연어 같지 않네요. 응. 맛있겠지. 응. 왕따자식. <웃음> 자, 이렇게 레몬 위에 송어가 올라갔으면 자 바로 아프리카. 아 여기 여기 여기. 포먹났다 어? <웃음> 진짜 운도. 음. 아, 네. <웃음> 떨어뜨리자마자 라샤사브라에 파프리카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예쁘게 데코를 해줄게요. 잘하고. 아, 오, 후추랑. 아 생선에 뿌려야 돼. 아니야 전체 뿌려도 돼. 그럼 지금 해. 자, 파프리카까지 올렸으면 약간 간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자, 뭐예요? 루트 로 루트 로 루트. 오 <웃음> 어, 어깨 올라온 거개 로카트. 오 소름 돋아. 러그러그러그 자, 로음을 날짜. 자, 그리고 바로. 여그러분 다음은 바로. 롱마늘. 통마늘은 그냥 이렇게 뿌려주듯이. 어, 이거 그 랑브라리. 아니, 안 된다고. 그냥 마늘이다. <웃음> 자, 다음은 루라 로마토. 안 된다고. 방울토마토. 자,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면서 넣을게요. 라삭 바로 들어가. 자, 그럼 여기 록지 같은 거 있죠? 록지 딱 떼줄게요. 그런거 해도 된다. <웃음> 들어가라. 자, 그리고 소모가 잡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뭘로 조져요? 바로 룰로 조져요. 여러분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병채 씹어 먹게 생겨도 제가 주량은 소주 한 잔이거든요. 한잔 먹고 얼굴 다 빨개지고 온몸 다 빨개져. 요 특히 거긴 중간. 음. <웃음> 자 얘를 진짜 살짝 이렇게 둘러 느낌으로 너무 많이 하면 오우. 사실 저게 증발이 안 되면 진짜 저는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5분에 오래 구워져야 되기 때문에 다 증발하면서 잡내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레퀴스 러터 러터. 버터 얼마큼 넣을까요?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오우, 되게 많이너스 맛. 이만큼 노래매. 너가 이거 좋아하니까 괜찮아. 노래 좋 어때? 이거 가스이에이야 아니 괜찮다고 했잖아 기분 안 좋아 오늘. 기분 좋아. 빨리 따라 따라 따라 따라다 안따러면 뒷발차기 날라가지고. 그냥. 그냥 오우, 대, 씨. 좀 무서웠어? 기사려 중이야 지금. 난처 열어봐서 은행 개빠졌지 아무것도 안 하자 하나 둘 셋. 넣어봐, 자 200도로 해가지고 10분 먼저 조절 해드릴게요나 가자 이제 10분이면은 할수 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뭔 개소리에 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아 <웃음> 아, 이거 어있어 귀여운 척 하는 거야? 기여웠어 걸을 수 있어 아직 콩깍지안벗제 소리친다 지금 빨리 자기 열어 툴 뒤질래? <웃음> 열어봐서 오! 다된거 같은데? 아, 꺼야지 아 원래 기울이 많아 이렇게? 오. 어다 됐다! 자 여러분 이게 해서 프랑스 요리 파피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오예예 예. 보시면은 일단 리 오이것어익어 우와 딱잘 익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먼저 먹어볼 수 없잖아요 아니 왜요? 아니 일단 여기 파프리카랑 토마토가 어떤 조합인지 계속 궁금했거든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진짜 이게 궁금하더라고 자 바로 먹어볼게요 투베 음. 안 먹을래 나둘다 싫어해 좋아하게 돼 아니야 아 진짜 한번 먹어 아니 <웃음> 구워놔서올뻔했다 근데 조합이 약간 싱거 빼고는 괜찮아요 자 그럼 송어바로 먹어봐야죠 여기에 소금에 후추에 버터에 다 들어갔습니다 보여요? 어 싱싱하게 잡은 송어바로 먹어볼게요 투베레 음야 진짜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회로 해가지고 무침 먹었잖아요 그건 좀 새콤달콤했다면 요거는 느끼한 듯 담백해요 근데 이게 4시간 이상을 가져왔는데도 요렇게 부드럽고 아주 신선한 이유가 뭘까요 은혜씨 그건 바로 세니 쿨러 덕분이다그그고이 <웃음> <웃음> 광고는 곰파이 분들의 덕이라는 거를 전 너무 알고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혜도 해줘. 연이 분들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어깨 놀려 주셔서. 아, 어깨 놀리는 건 곰파이야. <웃음> 너 먹어볼 거야? 아니. 아맞다 연어랑 맛이 완전 달라. 나 알아, 송원. 너 먹어봤잖아. 어 맛있게 먹었잖아. 아니. 아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 은혜야, 연어랑 송원는 맛이 확실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 너는 그냥 붉은색을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붉은색의 살결을 싫어하는 거야. 아, 연어 아니야.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럼 조금만 먹어봐. 그냥 이거 먹어요 너가 광고를 또할 수. 있어. 광고는 내가 안 했는데 그래도 너 돈이잖아 내 돈? 너돈줘고 이거 먹으면 광고비 너한테 줄게 진짜? 어. 쭈룩쭈룩 개 밝게 먹네 음. 맛있지? <웃음> 왜냐? 아! <웃음> 개들어 이거 어디서 잡았어? 닥시터 민물이다. 흙내놔. 어. 그래도 신선하지. 어. <웃음> 신선해. <너무> 신선해. <웃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은혜는 광고비를 못 받게 되었고요. <웃음> 아무튼 여러분 은혜가 그러니까 민물고기를 못 먹어요. 저 혼자 다먹어요 저는 오히려 좋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아주 큰 놈만 해가지고 우와. 자 요거에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 아, 잠깐만 마늘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 어, 이거 들수 있을까? 하나씩 다 넣어 입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후배네. 음, 음. 빨리 빨리 응 음. 후배야 너 이건 먹겠다 안 먹어 <웃음> 파피어토의 재료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같이 먹으니까 완전히 달라요 송어의 그 잡내 있죠 저는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은혜 진짜 먹을있있 텐데 강요 안 할게요 광고비 제가 받고 싶어요 야이번 이거 은혜 통으로 하나 먹어야겠다 그거 봐봐 으 너무 싱싱하다 <웃음> 야 하지마 나이러다 잘린다고 릴슨이 어, 아, 나, 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맛이지만 싱싱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이게 같이 합쳐졌어 그 감정이 으으 어, 너무 싱싱하다 응. <웃음> 요매를 이게 무슨 맛이냐면 오묘한 맛이야 짠듯 짜지도 않은데 느끼한 듯 담백하고 진짜 딱 이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거 진짜 간단하잖아요 재료가 있으면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쉽게 만들 수 있고 맛도 너무 별미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마무리로 이거 쓸어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쿨러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열 시스템 덕분에 싱싱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자로다가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의자를 챙기지 않고 쿨러만 그냥 챙겨가지고 낚시활동 앉아서 하시면요 진짜 일석이조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당 쓰고 죽고 돈 와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거래맞는 광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고 얘기해. <웃음> 그리고 아까 썼던 워터저그 같은 경우도 워터저그 넣으면 얼지 않고 수분 같은 거를 충분히 섭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저희도 아까 야외에서 손질을 했을 때 워터저그에 물을 많이 받아놓고 그걸로 이제 생선을 씻으면서 야외에서도 손질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오너 <웃음> 워터저그가 좋아? 쿨러가 좋아? 하나 둘 셋. 쿨러저그! 넌 천재야.